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선택하신 목적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셔서 일반적이며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인생의 삶에서 있어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종교 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랑하세요 닌외성에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라고 했더니 요나가 가지 않잖아요 요나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닌외성은 멸망당하게 됐거든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짐승들도 심판을 받고 들에 풀의한포기까지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아끼십니다 바다도 아끼고 하늘도 아끼고 비 바람도 다 아끼시고 풀한 조각 풀한포기도 하나님은 다 아끼세요 그것도 다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미가,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사람들은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서는미가서대로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대로 하나님이 사역하시게 하시고 호세아는호세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끝없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보통 어떤 선지자는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사명교로 가는 사람이에요 너는 나의 사랑을 자라라. 몸을 파는 창기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라.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깨끗한 여인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는 것이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자식이 있으면 안 나겠거니 했는데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직접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억울하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미가 선자 입을 통해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다 에브라다에 이스라엘 의 가장 작은 곳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그런 예언도 하고예요이스라 선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배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음란하다 음란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에리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애가를 지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곧 온다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재앙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개인적이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람이게 옵니다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지방의 교회들이 거의 다 교회들이 물, 에, 물이 막다 찼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게 하시고 어떤 교회는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려요 교회나 일반 사람이 똑같이 취급을 하나님이 해 버리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으면 하나님은 찾아요. 전쟁에 지고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면 그때 겨우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등안히 하는 거에요. 하나님을 등안히할수 밖에 없는 요인이 있어요. 잘 먹고 잘살 때는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와요. 어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고난과 연단을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배성들은 우리처럼 둘레대고 핑계를 참잘 대는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주일날 그 설교 했죠 북쪽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평신도 사역자가 아모스 선지자가 망하느냐 재앙이 오느냐 안오느냐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호세아도 하나님이 막 보여주시고 보여주시지만 특히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재앙에 대한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거에요. 왜? 저 집사가 계시받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권사가 계시받아서이야기 하니까 목회자가 계시받아서이야기야되는데 저거 저 뭐야 뽕나무 나무 뽕나무 배양하다가 저런 인간이 하찮은 인간이 계시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일반 사람들도 안 믿고 뜨내기 뜨내기 오다가다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꾸치기를 잘해요 하나님을 막 섬기다가 예비하고 기도하다가 아 지금은 무슨 철이야? 농사철이잖아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사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등하니 하는거야. 여러분, 시골에 가서 농사재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나오고, 농사, 농사, 농사 일하러 가는거야. 너네 물 데려가고, 주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안오셨어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꾼이,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가서 농사 짓고, 비 오는데, 가뭄이 들어서 비가 갑자기 오는데, 얼른 농토에 물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호미로 막을 거, 가리로 막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호미로 이렇게 막을 거, 가리로 막아도 안 된다니. 농사에서 죽도록 잘려놨는데혹수 나서 다 쓸어버리고, 비가 안 와서 다 강력한 햇빛 다 타져버리면, 무슨 수행이 있겠어요? 또 농사를 해서, 뭐, 양파니, 마늘이 뭐니, 탁, 막 풍성하게 했는데, 너무 많아서, 여기도 농사, 뭐, 마늘농사, 양파농사, 무슨 농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트릭터로나중 갈아버려, 갈아, 갈아, 엎어버려. 시분도 못 건지고, 100원도 못 건지고, 1000원도 못 건지고, 그래도 막 농부들이 막열받으면막다 갈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해요 1000원밖에 못 받고, 100원밖에 못 받아도, 1년 내내 땀 흘려서 그렇게 했으면, 똘이라도 이렇게 팔아야지. 열받는다고, 흙을 했다가, 흙에다, 흙에다 화풀이하고, 트릭도로 갈아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신다니까. 하나님이 다보신 우리나라는, 너무 풍성해서 심판이 오는 것 같아요 비축, 비축미가 너무 많아서 쌀이 너무 많아서 막걸리 만들고요 쌀이 너무너무 여기가 많으니까 돼지 사료로 만들고 짐승들 사료로 주는 거야 싸게 싸게 안 팔아 그래도 적정설로 하려고 래요열 받으면 농사꾼 농사 뭐가 다 엎어버려 배추 배추막 풍성하다 엎어버려 쟤값 안 받으면 돈도 못 받는다 해가지고, 본전도 못 받. 아니지. 본전 못 받으면 어때? 갓나한 예. 사람, 무료로 나눠줘 그런 농부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땅도, 땅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요. 땅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사람이 밟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으니까 땅에 피소리를 내면서 땅이 하나님 앞에 막 원수 가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풀도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는 공기도 소리를 지르고 바람도 소리를 지르고 바다도 소리를 지르고 풍랑인도 소리를 지 번개도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비가 이렇게 많으면 비가 뭔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희 인간들이여 회개하라 번개치면서 회개하라 번개가 말라는 거예요 욕기에 보면 40장에서 쭉 보면 번개가 다니는 길이 공중에 있고 공중에 눈창고가 있고 비창고가 비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게 고기압 저기압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공중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핑계댈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농사개절이란 농사 때문에 하나님을 등하니,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등하니, 무엇 뭐 때문에 하나님을 엿박고 먹어요? 제일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재앙은 뭐냐면, 처음에는 자연 재앙인 줄 알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기갈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한다 같이 영으로 살아야 한다 영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이 편안해야 육신도 편안하거든 영이 강해야 영의 흐름이 혼쪽으로 육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항상 병들 때 보면 요 영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내가 레마가 혼탁하다 개시나 은사나 이런 레마가 혼탁하다 그럴 때는 얼른 말씀을 펴서 말씀을 보고 내가 혼탁한 그 부분을 말씀으로 찾아서 막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인터넷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소망 믿음 사랑 구원 이런 것 치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다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요새 성경 별 필요도 없고 인터넷에서 성과 말씀 하나하나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백성들이 농사를 짓잖아요아무수팔정에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 비를 안 내려줄 거야 하나님께서 피를 잘 내려 주시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3장 4장 5장 6장 쭉 보면서 세 가지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죠 메뚜기 재앙 아, 기근 재앙 피가 안 오는 거죠 근데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모스 기도를 틀어 주셨어요 누군가는 들고 늘어나야 돼요 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바지까이 자꾸 늘어져야 돼요 네. 안 된다 할지라도 죽은 다 할지라도 심판 받은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가 기근을 내리리라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맞아 재앙이 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 막아야 돼요 어떻게 몸으로 막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이 있어요 역설 반대로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심판받는 가운데서 죽음이 오는 가운데서도 살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열이고 무너뜨릴 때 40일 종차를 이미 다 했어요 가서 발아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는 거야 하나님은 왜 40년 전에 기생나아은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어 저 강건논자 히브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사람들을 다 멸절해 버린다니까 나는 살고 싶은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소문만 들어도 불이 막 밤마다 불기둥이 생기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막 이만하고 홍이 바다를 막 갈라버리고 예고에서열 가지 쟁의를 하고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다 영호 하나님이다 막 40년 전에 들었던 사건들이 가슴에 와서 계속 보지도 못했지만 속에서 막 이런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기도를 했겠어요 안했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마침 정당군이 기생 나비 집으로 숨이 들어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네요 40일 정탐 탁 핸드 들고 가고 또보내요두 명을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각으로도 만들어져요 소문만 들어도 만들어져요 내가 할렐루야 성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 느낌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인데 부모가 가난한데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는데 나는 늘 왕따를 많이 당했는데 나는 상처가 많아 찌찌하게 가난해 많이 못 배웠어 가진 것도 없어 억울도 못생겼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도 못해 찌들고 찌들고 찌들고었다 할지라도 생각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여. 동기, 모티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나를 선택해 주셨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까? 생각하시, 생각하시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전생하게 주셨었어 이런 말 한마디. 하나님 나를 아실까? 아실 거야. 아니 모르실 거야.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아신다면 나를 기억해주 찾아서.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교회 갈까 말까? 아예아 갈까 말까? 계속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근데 그모르겠다 한번 가자. 이것이 대박 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속에서 바라는 거야 소망 근데 그걸 가지고 한 번쯤 혹시 어쩌다 그럴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잘될수 있을까 주님이 혹시 나를 만나 주실까 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내 인생이 바뀌어 버리고 내 안에서 동기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선택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제가 옛날에 삼각산에 갔는데 그 낮에 일하다가 오늘 낮에는 비안 오니까 야 오늘 비안 오네 날씨 좋네 오늘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참 좋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산에 가서 삼각산 능력본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야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어요 서운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막 폭포수같이 피가 쏟아지는 거야 집에 가서 보니까 우산도 없네 비닐 우산 있잖아요 비닐 우산 찌그덕 찌그 근데 이렇게 해도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도 꼬꾸라지고 그런 우산같이 또 랜턴 후레시 그게 또 불이 또다 또 떨어지네 힘에. 해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어떻게 가야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가자 정바지 하나 있고 디저트 하나 있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요 비 맞아도 감기가 안 걸려요.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날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아니요?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김이 안 날까? 네. 젊었을 때는요, 다 해보는거야. 그냥, 비 맞고, 막, 비 맞고, 남산에서 천년까지 쭉 걸어가면, 다른 사람 막 피해서, 비안 맞아보는데, 일부러, 개끼기부린거야 <웃음> <웃음> 지나가다, 미친놈,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저, 뭐야, 돌았어. 자비도 없고, 걷는 게인생이 걷는 인생 그날 떠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비가 막 쏟아지고 번개 치고 번개 치고 막 벼락 치고 벼락아 때려버려라 죽어버리게 확 죽어버리게 <웃음> 이상하게 벼락이요 피해가 비해. 내 안에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이나 어떤 나오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이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다가 남하고 똑같이 하면 눈에 안 띄어요 잘 근데 가슴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쫙내 소리를 들으시냅니까? 나는 왜 이모냐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산대지라고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참참 참 특이하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 다 잠자고 오는데 비 오는데 상국대에뭐들라고 올라가 가지고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벼락 안 때려봐 절대 안때려요 벼락이 다 피해가요 예. 야, 요놈 봐라요. 요 맹랑은 봐라요. 맹랑은 녀석.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이고. 등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주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나의 아들. 나의 총. 나의 자식. 그러면서 하나님은 표현해 준대요. 하나님 막 그렇게 표현해주는데요. 하나님 절 아시나요? 아, 알고, 알고 말고, 알고 말고, 알고 말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너무너무 신기하고, 불쌍해지고, 긍유로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알고 말고, 알고 말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 자식. 이런 날이 올줄 얼마나 내가 삼아있는지 아느냐? 나는 여완이라 나는 너희들이 믿는 성분이라 할렐루야 하, 항상 그런 감동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매일 자라 해도 잠못 자고 잠을 며칠씩 안 자도 잠을 못 자고 왜 하나님 아버지 빨리 가고 빨리 만나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예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걸 적고 다 빨리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숨을 한번 안 쉬어봐요. <웃음> 숨못 쉬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 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요청해봐. 말도 안 돼. 하나님. 나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앤녹처럼 순간적으로 가게 해주세요. 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여러분 간절하세요. 예. 진짜로 간절하시라니까. 목사님 오늘 꼭 입에 나와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이러는데 내가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삼일 빠지고 그러면 간줄 아세요? 이거는 이제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흘려도 돼요 세계 각 나라에 지금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크리스들이 사라진대요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천국 갔다 온 나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미국에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기도 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사라진 사람들이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어. 땅에서는 실종 신고를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없어져 버렸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야 완전히 어. 말씀을 영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근을 당하는데 이것이 제일 무서운 재앙이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희들 마음대로 당해봐라 그러니까 죽을 일이 생기고 재앙받을 일이 생기고 농사를 심어도 세간하게 허벌하게 고생하면 바깥줄로 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계속 북에서 돈까지. 누가, 누가 영의 말씀을 전, 잘 전한다? 누가 영의 말씀을? 아이고, 우리 교회요. 이번에 결혼식 때 그런 사람들이 올 거예요.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도 더 영의 말씀을 더잘 전한다는 사람들 그쪽으로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갔어요. 그래, 갈라만 가라. 가만 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가고, 가고, 그래서 거기 가면,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대전에 산에다가 노아의 방주처럼 지은 데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지었어몇 군데가 그렇게 큰, 막현나무로 말해요. 진짜 노아 방주 같아. 거기만 갔어. 우리그 중복에도 대장에 다 끌고 갔어. 그 거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스라엘 선교사 이스라엘에서 목사가 있는 그 사모도 거기 가면 협동 집단 농장처럼 해가지고 그 아마 그 목사 죽어서가 표목사라고 죽었어 거기 가면 모든 음사를 다 통달한 것처럼 거기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가서 안수기도 받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서 지금 더 이상 말하면은 광화문에서 의식하셨던 분들도 거기 많이 갔어요 노인네가 70대고 80대고 그런데도 영생불사의 몸을 가졌다고. 아주 거기 간 학생들, 간호사, 여자 집사, 춘보도 팀장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죽도록 농장에서 일어나는데 일을 게을리 하거나 그러면 발와 가지고 발로 궁디막 뻥뻥 차고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하나님 모시 심판 받으려고 별이별 소리를 다 해도 아멘 아멘. 밤마다 이제 끝나고 밤마다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어떠고 주님이 어떠고. 그리고 이제 부인 이제 사모도 했는데 없는 상태에서 이제 산으로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데려가는 거야, 산으로. 중학생도 데려가고. 고등학생도 여고생도 데려가고. 또 여자도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인생 완전히 망치고 종채 가지고 도을가는도 많고요 자 여러분 한국 교회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종들도 많이 있지만 은사가 잘못돼서 은사 불이 있다 능력 이 있다 능력 이 있다 했는데 하는 짓 보면 뒤로 다른 짓을 한다니까기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피지까지 갔잖아, 누가 또. 그다시 주님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 과정을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서 계신 분들이 좀 그랬어요. 한 번은 누가 배를 누르길래 누군가 했더니 어떻게 소문을, 거기 갔던 분이 두 분이서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무릎 꿇고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도 안 바뀌셨군요. 사모님. 막 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나가서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같은 사람이 없네요. 펑펑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 내가 어렴풋이 소문은 듣고 있었는데, 너무 너무. 다고 괴롭고 불설의 책에도 나와요 광주에서 올라온 혜린이라고. 걔가 이제 어떻게 엄마한테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중학생 때도 스포츠로 머리 깎아버리고 여자처럼 머리 길면 또 음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끌려다고 지금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입도 막 걸고 교회도 안 나가. 교회 다녀만 쓴막 실물이 날 정도. 우리 딸이 주은전 우사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갔더니 벌슨 다이비어가 술 마시고 그러니 그 충격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딸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무개야 왜 이렇게 됐냐. 언니 나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왜 그러냐? 레마가 혼탁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그냥 말씀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말씀으로 뒷받침이 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푼다 그러니까 어떤 기시적인 말씀으로 내또또 다른 레마로 푸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풀 때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모수 3장에 그 말씀이 개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보장을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개시의 말씀을 그 말씀 하나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은사자들이 사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를 딱 끄집어내서 적용시켜서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말씀은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 없다 말씀은 배경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그 게시의 말씀을 주의적인 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느냐 아모수 선지자는 기근이라는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는 불의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는 다림줄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쟁의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을 아모수가 기도하면서 기근에 대한 재앙을 막았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비슷한 감당 못합니다 제발 그러니 좀좀 좀 처리하십시오 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수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 그안 하셨어요 거두어서 그 다음 불의 재앙인데 그 불은 그 불이 그냥 불이 아니고 바다도 태워버리고 어? 육지도 다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불이 그냥 성냥불 같은 물에 꺼지는 그런 불이 아니고 물도 태워버리고 열한의 당1 8장에 물을 부었잖아요 그물다 핥아버렸어 불로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재단에 있는 재물도 태우고 그냥 흙과 돌과 바위도 막다 태워버리는 거야 무섭습니다 그런 불의 재앙이 온다는 건데 암호수가 기도해서 그거 하나님 재앙이 오는 것은 기근재앙오고 불의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감당 못합니다 그 재앙이면 이스라엘 백성 깨닫고 회개하면 괜찮은데 회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악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가 막 기도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호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너 기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안 하겠다. 불지옥 불을 심판, 하나님, 그건 더 누가 안됩니다. 그건 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바다를 태워버리는 불, 육지를, 산을 태워버리는 불, 그불로대떻 감당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래, 알았어. 세번째는, 헐고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 하십니다. 새 나라를 세우려면, 너희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에리미아에게도 있지만, 시작해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 거기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에스라 학계 소많은 선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달인줄을 가지고 하나님과 수직 수평 다 되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모수가그 부분은 세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모수가세 번째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장두 번째 장이 내려오지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수에게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종 선제의그계시를누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런 의미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한 말씀만 끄집어내가지고 개신 나한테 하나님이 상의한다 그랬다 보여준다 그랬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구절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내가 개신을 다 통달아서 하나님 나하고 상의한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 나그네를 늘 영접한다는 것이 나그네를 영접하고 남을 섬기는 것 지나가는 사람들 섬기는 것이 아브라함이 습관이 됐어요 섬기고 헌신하는 것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소동고 그무라를 멸망시키는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막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나의 하려는 것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께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내 친구야 입을 찢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함부로 까불어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해 그러면 진짜 나는 죽어마땅해요 백번 천번 죽어마땅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더 납작 곱들고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을 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우 참으시기도 하지만 매우 인내하시고 끝내 회개지 않으면 자배를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한 기리이 오기 시작하는 것 이게 제일 큰저주예요 말씀의 기근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자들이 손꼽을 정도입니다 영혼을 소속 시키는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서 거두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심판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어서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그러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붙지 않아서 예수님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한 근데 한 집에 다섯이 있다 시아버지 며느리 시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성령의 불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후유증이 너무너무 커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치료해야 될 대가야. 여러분이 성령 받고, 이제 성령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새사람이 내 성령이 새술이 되었어 새술이 되었으니까 부글부글 어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막 부글부글 끓다니까 근데 내가 있는 곳이 부글부글 지 않고 오래 묵은 포도주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머니를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끼리 보이는 거예요 체회하는 사람은 체회하는사람불 받은 사람은 불 받은 사람들끼리 할렐루야 하나님과 충만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는 경우는 가정도 교회도 만나는 사람도 그러니까 막 고통스럽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이탈되든 나가서 죄를 주던 이랬던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생활을 어느 날 갑자기 슬럼프가고 시험에 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떤 대안을 찾게 돼요 그 대안이 세상적인 대안이 되버려요 그러면 영적 갈급함을 잊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계속 충만하지 못할 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금방 타락합니다 세상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근의 원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근당하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있는 말씀을 주어서 그렇다 예.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을 움직여야 뒤탈이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 뒤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영적으로 똑바로 살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 하나님의 재앙 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사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재앙이 그 재앙 로인해서 한국이 한국 강산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 비구름이 북으로 올라가서 쓸고 있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물받으러 만들고 일본으로 가서 물받으러 만들고 지금 미국에서는 또 토네이도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세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